기계박피 여드름 흉터 열심히 하고 있는 고익수성외과 완장입니다 그 기계박피 한 다음에 회복기간이 화학박피나 레이저 박피보다 정말로 빠른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회복기간이 보통 붉어지는 것이 개선되는 게 그러면 얼마나 빠르냐 그러면 기계 박피는 대개 한번 하고 빨간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평균 3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만약 우리가 레이저 박피를 한다 그러면 한번 하고 한달 후에 또 빨개지고 또 빨개지고 이런 거를 한 1년 이상 그 다음에 1년 후에는 어좀더 좋아지고 싶으면 한번더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상 레이저나 뭐 화학 박피는 요즘 하시는 분이 많이 없으니까요 레이저로 하면 계속해서 1년 내내 빨갛게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기계박피는 한번 일회 하고 3개월 동안 붉은색이 점차로 나아져서 원래 피부로 돌아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1년여의 재생기간을갖습니다 그럼 뭐 도대체 빨간 거는 뭐고 재생기간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빨갛게 처음에 박피를 해서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한 걸 매끄럽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세살이 돋죠 세살이 돋으면 그곳을 세살이 돋게 하기 위해서 여러 혈관들이 동원됩니다 혈관들이 좀더 많이 동원되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피부보다 붉다는 것은 혈관들이 많이 동원돼서 거기에서 열심히 새로운 조직들을 만들어 낸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그것들이 웬만큼 과정이 끝나는 것이 3개월이죠 혈관들이 많다가 거기서 새로 생긴 살들이 많아서 점점 일반적인 조직 색깔 살색으로 돌아오면 혈관들의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면서 살색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3개월 정도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혈관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 피부, 새로 생긴 피부가 정상, 그니까 러 아무것도 바퀴를 거치지 않은 피부랑 똑같을까요? 새로 나온 신생 피부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속도 안쪽에 충실하게 그 콜라젠 조직들이 차야 되고요 섬유조직도 차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피지도 제대로 나와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겉에 집이 지어졌다고 해서 안에 인테리어가 돼야 된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에다 탁자도 사놔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기능을 할수 있는 난로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그 다음부터 해서 만성되는 것을 재생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격한 재생이 붉은색이 살색이 되는 것을 3개월 과정은 급격한 재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에 것을 어 보다 튼튼하게 그리고 보다 편안하게 만들어내는 정상적인 피부 아무것도 안 건드렸던 피부 정도로 돌아가는 것을 그 다음에 급격한 재생 이후에 편안한 재생 그러니까. 장기적인 재생 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는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전반적으로 그때까지는 뭐 새로운 시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피부를 보호, 보호하고 보습하고 재생크림 바르고 햇빛차단 바르면서 1년 정도 지나면 재생기간이 끝나고 좋은 피부를 가실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도 피부가 이상한 건 아닙니다 처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빨간때도 처음보다는 훨씬 매끄러운 걸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안정적으로 가는 게 그런 과정이 걸린다는 거지 뭐 그러면 1년 있다가 좋아져요? 그 전에는 안 좋아요?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쭉 좋아지고 처음부터도 좋아진 건 아니지만 편안해지는 과정 재생이 마무리 지는 과정이 평균 1년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